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트로당자 정동원님이시네요. 현재 5월 네티즌 어워즈 남자가수상 부분의 투표가 진행중인데 2일차에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개막 2일차 남자가수상 투표열기 후끈 정동원 최단기간 1만 달성 5월 네티즌 어워즈 개막 2일차다. 남자가 수상 부문은 벌써부터 투표 열기로 뜨겁다. 지난달보다 빠른 속도로 투표수가 상승하고 있다. 2일 오전 9시 남자가 수상 1위는 정동원이 달리고 있다. 정동원은 11937 득표 44.3% 득표율로 역대 최단기간 1만 클럽을 달성했다. 어워즈를 통틀어 정동원보다 빠른 상승세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야말로 팬클럽 우주총동원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위는 박창근 28.3%이다. 박창근은 지난달 네티즌 어워즈 전체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을 정도로 저력이 있는 스타다. 특히 언제든 팬심이 집결할 수 있어 선두 정동원과의 승부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3위는 장민호, 4위는 영탁이다. 장탁 형제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은 정동원 왕자님이 막판 추격을 거세게 하였으나, 구만클럽에 등극한 박창근에게 밀렸다. 그러나 이번 달은 초반부터 우주 총동원님들의 대거 참여로 열기가 후끈하다. 이번에 정동원님은 최단기 1만 총 10만 클럽에 등극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이번 달은 1위로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싶다. 네티즌 남자 가수상으로 트로피 하나 더 추가를 기대해본다. 감사합니다.